I'm yeah. sorry. 오락실에 가보면 정말 이게 게임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상천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임기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오락실에서 볼수 있었던 참신하고 병맛스러운 게임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19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게임기입니다. 세가의 모토챔프는 1973년에 발매된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으로 게임기 의 모습만 봐도 그 당시 기술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게임의 룰은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동안 레이스를 펼치면 깰수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미세한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다 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코인을 날려먹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임기의 내부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1970년대 게임 답게 게임기 안에 사람이 직접 만든 귀여운 플라스틱 오토바이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방식 그딴 건 모르겠고 유저가 조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얇은 철사가 핸들까지 연결되어 있어 좌우로 움직여 수동으로 오토바이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동하는 트랙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영화관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트랙이 돌아갔고 빛을 통해 입체감을 더해줬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로 구현까지 했다는 사실이. 무척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장르가 다른 카스코에서 제작한 스타5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화려한 모습의 게임기가 없던 시절이라 오락실에 이 게임기가 들어오면 신기하게 바라보고 구경하는 꼬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게임기도 앞에 설명한 게임과 동일하게 무척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행성 위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조종해 중요한 포인트를 공격해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행성과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SF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생각보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게임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실제 전투기를 조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 행성은 구체로 만들어진 공을 회전시키며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유저가 조작하는 전투기는 어설프게 기계팔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가에서는 이런 아날로그한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헬리콥터를 주제로 한 독특한 게임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기의 모습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헬리콥터가 중앙에 있는 산꼭대기에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도시들을 상징하는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헬리콥터를 조종해서 불빛이 들어온 도시로. 안전하게 착륙만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날아가서 삭제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리콥터가 기계와 연결된 상태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확한 위치로 착륙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참 누구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신기했고 기술력을 뛰어넘는 광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펀하우스 핀볼이라는 게임입니다 1990년대 출시된 게임으로 다른 핀볼 게임과 달리 무척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놀이동산이라는 테마로 어린이들을 유혹했지만 정작 기계에 놓여있는 수상한 머리 모형 때문에 알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인형은 루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핀볼을 할때 유저에게 조롱하거나 야유를 보냈고 특정 목표물에 맞거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눈을 움직이거나 입술을 떠는 등 다양한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유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루디라는 인형 자체가 귀엽다기보다는 공포스럽다는 느낌이 더 강했었는데요 인형을 본 어린아이들은 사탄의 인형을 본 것처럼 기겁했고 계속 보고 있으면 꿈에 나올 것 같아 해당 게임기를 기피한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아이스 워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기는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게임인데요 물과 게임을 연동시켜 다른 게임에서 볼수 없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유저는 게임기에 있는 워터건을 이용해 물을 직접 쏠수 있었고 물이 화면에 닿으면 실제 그 위치에 있는 몬스터들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물이 화면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타격감도 뛰어났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쓸어버리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 어린아이는 물론 성인들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 안에는 안개를 발생시키는 잔디도 있었는데요 유저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이벤트들도 발생시켜 게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남코에서 개발한 파이널 펄롱입니다. 게임기의 모습만 봐도 알수 있듯이 직접 말에 탑승해 경마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유저는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말에 탑승해 연결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메이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전진 그리고 좌측과 우측 버튼을 누르면 채찍질을 하면서 방향 전환도 가능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실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서로 견제하며 2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뒤에서 지켜봤을 때는 무척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고 현타를 느끼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복싱 게임으로 유명한 파이팅 매니아입니다. 일본에서는 펀치 매니아라는 이름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북두의 권을 모티브로 게임이 만들어졌는데요. 게임기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다른 복싱 게임과 달리 총 6개의 펀칭 패드가 놓여있는 게 특징입니다. 유저는 특수 장갑을 끼고 펀칭 패드를 리듬게임하듯이 치면서 캐릭터들과 전투를 펼칠 수 있었는데요. 만화에 나오는 켄시로처럼 넌 이미 죽어있다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지켜보면 생각보다 우스꽝스러워서 켄시로를 상상하고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알수 없는 자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 소개할 게임기는 호빵맨 팝콘 만들기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오락실 게임으로 게임도 하고 팝콘도 먹을 수 있는 일속이조의 게임인데요. 게임기는 누가 봐도 팝콘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게임 화면에서 호빵맨의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어 지나가는 꼬맹이들을 단숨에 유혹했습니다. 유저는 게임기에 달려있는 레버를 돌려 화면에 보이는 호빵맨과 함께 팝콘을 튀길 수 있었는데요. 게임기에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와 함께 팝콘을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스모 게임입니다 일본 오라실에서 볼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기를 보면 바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대한 스모 선수의 인형이 서있고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인형을 뒤로 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서 머리부터 몸까지 전신을 사용하거나 두 명이서 합심해서 인형을 미는 사람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유저가 직접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 게임을 통해 스모 선수의 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세탁 게임입니다 대만에서 세탁하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을 위해 하나의 게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게임기는 세탁기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미니게임을 통해 세제의 양을 조절하거나 드럼통을 직접 회전시켜 세탁을 할수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죽게 되면 세탁기는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세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코인을 넣고 게임을 이겨야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중간에 멈추면 난감하겠지만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미니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 일반 세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을 할수 있었는데요 써보지 않아서 얼마나 효율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세탁하는 시간에 게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해외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강아지 산책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지만 키우지 못하는 유저들을 위해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는 게임기를 제작했는데요. 게임기 앞에 강아지 모형이 놓여 있고 뒤쪽에 런닝머신의 유저가 직접 올라타 실제로 걸어다니며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강아지 용변복이나 음식 먹이기 등 강아지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지형이나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런닝머신의 속도도 달라졌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실제 산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벤트들도 발생. 갑자기 등장한 까마귀를 피해 도망가기나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해주기 등. 한 이벤트들이 많아 게임 안에서 강아지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젖소 젖짜기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게임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랬고 결국 젖소 젖짜기라는 괴상망측한 게임기를 탄생시켰는데요.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했는데 거대한 소 모형 밑으로 4개의 젖이 있고 랜덤하게 불이 들어오는 젖을 잡고 땡기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기가 실제 소와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 실제 젖을 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불편한 자세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재미있게 즐기다가 막상 게임이 끝 하고 현실세계로 돌아오면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현타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열한 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토이 레츠입니다 세가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소변기 안에 센서를 달아 정말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게임기를 제작했는데요. 조작 대에는 필요하지 않고 소변이 발사되는 힘과 유지력에 따라 게임의 클리어 유무가 결정되었습니다. 게임은 다양한 버전이 있었는데 어여쁜 기상캐스터가 서있고 소변을 강하게 발사하면 바람을 일으켜 옷을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유지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물을 한방아지 먹고 소변을 보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남자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제 구형까지 한 개발자들의 용기와 도전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밥상 뒤엎기 게임입니다. 일본 제작사 타이토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가정집, 결혼식, 회사 등 하나의 테마를 선택해 밥상을 치고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기에 아기자기한 느낌의 밥상이 놓여있는 게 무척 귀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상사들이 유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밥상을 치는 걸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후 시원하게 밥상을 뒤엎어버리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통쾌한 장면들을 연출 시 그리고 이때 당황한 캐릭터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들을 한 방에 날릴수 있었다고 합니다. 13번째로 소개할 게임기는 붕가붕가입니다. 일명 똥침게임으로 불렸던 게임으로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회사에서 개발했는데요. 게임기의 모습만 봐도 무척 불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게임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엉덩이를 보이는 마네킹이 안쪽 깊숙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유저들은 이 게임기를 보고 설마설마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그게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손 모형 패드를 통해 마네킹에 직접 똥침을 넣을 수 있었고, 엉덩이에 있는 센서를 통해 타이밍이나 파워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유저가 똥침의 대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캐릭터는 갱스터, 사기꾼, 전 여자친구 등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앞에 보이는 엉덩이에 똥침을 할수 있었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캐릭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리얼하게 표정들을 표현하고 있어 캐릭터마다 어떤 모습으로 괴로워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락실에서 볼수 있었던 참신하고 병맛스러운 게임기,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발자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게임기를 통해 알수 있었고 기술력이 딸려도 하면 된다라는 짧은 교훈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